필리핀 마닐라 서북서쪽 부근 해상에서는 올해 5호 열대저압부가 발생 중국을 향해 이동 중이다. 열대저압부는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며 태풍으로 발달되면 태풍 이름은 3호 차바로 예상된다. 4호 태풍의 열이 5호 태풍 송다. 4호 5호 태풍 한국 상륙 가능성이 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특히 비구름대의 폭이 좁고 강약을 반복하면서 지역 간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실시간 레이더 영상과 지역별 동네예보를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모레 7월 1일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 최근 북한 황해도 강원도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려 경기북부와 강원 영서북부 인근 강인증강, 한탄강 등과 하천지역에는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고 유속이 급격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겠으니 캠핑장 및 피서지 야영객 사고, 선방유실, 하류범람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늘 29일부터 모레 7월 1일 사이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차고 건조한 공기의 남하정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에 따라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수 강도와 강수 구역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와 기상예보를 참고해야 한다. 오늘 29일 낮 기온은 25에서 32도로 어제 28일 25에서 34도와 비슷하겠고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경북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매우 무더운 곳이 있겠으니 폭염으로 인해 복원과 농업, 축산업 등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 어복은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 가장 무더운 시간인 12에서 17시 야외활동, 자제 어농업 일사에 의한 과수나 농작물 햇볕대임, 병해충 발생 유의, 장시간 농작업 나홀로 작업자재 어축산업 축산농가에서는 송풍장치, 분무장치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축사 온도 조절 유의 한편 장마만큼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여름철 태풍 발생 시기와 태풍의 예상 이동 경로에도 관심이 높다 5호 열대저압부 3호 태풍차바 기상청 태풍정보 태풍은 늦은 장마와 함께 7에서 8월과 9월에 집중되며 10월까지도 태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상청 태풍정보에 따르면 29일 공부시경 필리핀 마닐라 서북서쪽 약 530km 부근 해상에서 5호 열대저압부가 발생 북서진하고 있다. 열대저압부는 30일 공부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올해 제3호 태풍차바로 명명된다. 태풍 차바의 예상 이동 경로는 중국 잔장성을 향해 북서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7월 3일 중국 잔장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